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운영체제 IO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테크 유튜버도 아니고 IT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한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 좀 남겨놓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폰 기종은 아이폰 6S 플러스입니다 15년도 9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이 2 0 1 8년동인를 생각하면 꽤 오래된 모델이라 고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저는 2018년 4월 28일 현재 아직 iOS 9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 과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저는 군복무 당시 이 스티브 잡스라는 책을 상당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Hello. 그 책을 읽고 애플에 대해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전역을 하면 무조건 아이폰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 물론 맥북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어쨌든 2015년 1월에 입대한 저는 21개월간 군복무를 마치고 2016년 10월 14일에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군인들이 전역하기 전에 휴가 모아놨다가 빡 쓰는 거 아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10월 초에 마지막 휴가를 나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민간인이 될 준비를 하느라고 핸드폰을 먼저 바꿨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 휴가를 나온 날이 10월 초였고 그 당시 스마트폰 시장은 아이폰 7의 등장으로 상당히 시끌벅적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이미 판매가 시작되었지만 어, 1, 2차 판매국에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않았었고 공교롭게도 제 저녁일인 10월 14일이 사전 예약 기간 그리고 10월 21일에 한국에서도 정식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 2, 3주 정도만 참았다가 15년 9월에 나온 옛날 폰을 쓸게 아니라 16년 9월에 나온 아주 핫하고 따끈따끈한 아이폰 7을 살만도 한데 왜 굳이 저는 약정을 걸어야 할 폰에 이 아이폰 6S 플러스를 샀을까요? 그건 바로 iOS 10에 대한 일종의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책을 참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분의 디자인 철학이었던 한 문장은 저의 나침반의 역할을 할 정도로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한 문장을 통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컨셉을 공고히 하고 그 철학을 지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이폰의 심플함에 빠진 저는 저녁 몇달 전에 iOS 10의 어 출시 소식을 듣고 아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어 애플 제품을 오랫동안 쓰신 유저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iOS 9에서 iOS 10으로의 변화는 상당히 파격적이었고 그야말로 격 급변을 겪은 버전이에요 아이폰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밀어서 잠금 해제가 사라졌고 잠금음과 키보드음도 살짝 바뀌게 되었죠 제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제어센터의 UI 변경과 어, 잠금화면에서의 알림창 때문이었어요 지금 보시는게 현재의 ios9의 제어센터와 잠금화면 그리고 지금 보시는게 iOS 10의 제어센터와 잠금화면이에요 변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특히 그 심플함에 빠져 있던 저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난 절대 업그레이드 안해 저건 심플이 아니야 저건 애플이 아니야 잡스가 살아있었어도 저랬을까 하는 고집을 피운 거죠 게다가 아이폰 7 시리즈부터는 iOS 10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휴가를 나온과 동시에 iOS 9의 6S 플러스를 사게 됩니다. 그,러,나,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초단위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을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앞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일주일에 몇 번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라는 알림을 무시하고 또 무시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ios9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현재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ios11을 사용하고 계실테고 올 여름에 이제 또12 버전이 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ios11이 아니면 설치가 안되는 어플들도 있고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개선이 되었잖아요 뭐 과거와 똑같을 순 없겠지만 애플은 어, 지금도 애플 나름의 컨셉을 잘 구축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게 싫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뭔가에 꽂히면 좀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iOS 1 1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폰을 쓴지 1년 6개월 만에 하는 업데이트인데 작별 인사 한번만 할게요 자 이제 업데이트 가자 요 깨진 액정을 포함해서 하드웨어는 그대로지만 소프트웨어 드디어 업데이트를 했네요. 뭐 약간 새폰을산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제서야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이 별거 아니고도 소소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브이로그에서 만나자고요. 바이바이. 좋은 저녁 되세요.